자 북극 강변 두 번째 교육의 혁명 시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어, 교육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과거에는 그 부모가 선택해야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학교에 갈 수가 있었고 또 부모가 어, 허락이 없으면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이제부터 어, 그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고 라 하면서 교육은 이 나라에 태어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교육 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법에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국가경제 규모로 보면 어, 명백히 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의지는 어, 했지만 명백한 그 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도자의 의지는 확고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그 당시의 교육제도는 식민지 시기 고작 22%만이 치약 경험을 갖고 있던 한, 한국에 1959년에는 전국 학력 아동의 95.3%가 치약하는 어, 국가로 변모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 정권은 들었서자마다 막대한 교육 예산을 들여 사회 과목을 비롯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혁명의 그 단초가 되는 학생들이 일어나는 또 이런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또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육받은 학생층들과 이승만이 저항하던 민족주의의 세력과 이 합작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또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이 교육혁명은 어떻게 보면 이그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교육이 성공의 수단이 된 것도 더 이상 양반의 제도가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든 그런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이 교육혁명은 어, 어떻게 보면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논설에서 교육을 향한 신념이 강력하게 표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제국신문에 어, 이 실렸던 근데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 라고 하는 글씨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아니면 나라와 백성이 흥황 발달할 수 없으니 교육이 제일 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교육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성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성감옥에서부터 그 교육의 그 경험을 쌓으면서 어, 놀라운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에 갇혀 있던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어른 제수들이 그런 학업에 대해서 비웃고 그러다가 어, 참차이 학생들이 발전하고 한글을 읽고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와서 이렇게 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 감옥의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초기에 발달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 교육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 외국에 많이 알려진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성만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이 깨우치려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 8월 5일에 쓴 옥중잡기에서 신역전 기, 기부록을 인용하면 그 당시에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통틀어 말하더라도 많아야 3분의 2에서 3 정도가 지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는 10분의 7, 8이 모두 돼지 시자와 돼지 혜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고 싶어도 현존하고 있는 고사의 유적이나 어, 제외하면 모두 청나라 사람들이 번역하고 저술한 한문서적 며칠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뭐 무역이나 공업이나 이런 공법, 약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종교와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해서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를 연결된 개념으로 가,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정립한 기독교익국론의 연장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국민의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음, 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펼친 교육 정책은 헌법 제정에서 출발했고 먼저 출발했고 그래서 건, 건국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교육과 주기용 이분이 이분은 주기철 목사의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 국책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요. 모든 건국의 기초를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건국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국가 100년 대기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고 라 하면서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이 16조에 쏠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 예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 국가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그 것이 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화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것은 어, 또 다른 요인인데 보통 선거제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한 표를 주는 자유선거 제도는 불평등한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선거제는 당연히 의무교육제를 도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현명한 국민 대중이 있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출발하던 1948년에 문맹률은 80%에 이르렀는데 이사만 정부는 1949년에 모든 어린이가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를 도입했다고 라 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 어, 전시교육에서 그니까 어, 그 이승만의 미국인 정치고문 로버터 올리버는 전쟁 당시에 방문한 그 야외중학교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지개 꼬리인 학교 문에는 글귀가 적힌 광목이 달려 있었는데 이곳은 우리의 싸움터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배운다. 그래서 피난통에 밥은 못 먹어도 아이들 손에 책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어,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어, 이 전시학교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왕성한 전투력을 보유한 젊은이들이 모였고 20대 초반이나 학년기를 따지면 대학생들이 군인에로 어, 가장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교 어, 당시 이승 당시 이승만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조처를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을 병역 면에서 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열의는 이, 에, 이렇게 유교 전쟁 중에도 식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때가 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군이 어, 밀려 임시 수도를 정한 부산에서 전시학교를 세운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어, 그 거의 뭐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열의가 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때에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죠 군대안 가도 된다는 국가 조처를 내리는 엄청난 특혜를 대는 거죠. 이만큼 어, 이스만 대통령은 그 인재를 보호하는 음, 보호하고 보호해, 보호했고 그만큼 또한 이스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처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일으킬 때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비상한 대책을 세웠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물도 없는 국민학교의 노천 교육의 현장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아이들이 와서 전쟁 중에도 의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 국민의 국민학교가 자책의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 중 한글날 기념 한글 타자 대회를 개최해서 문맹자 퇴치 운동을 적극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거의 낙동강까지 밀려가 있던 거의 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라 자체가 공산화되는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남다른 교육률로 이승만 정부는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해 신분이 상승되는. 개방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이후에 육십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공업화에 필요한 우수한 노동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유학과 유학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어, 합니다. 그래서 고등 교육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통치기에는 대중 교육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에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열아, 19개의 어, 학교가 있었다면 대학이 1960년에는 63개로 늘어,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대학생 숫자도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전쟁으로 폐하가 됐던 그 50년대, 그러니까 55년부터 61년까지 미국 국제협력본부는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스타 프로젝트를 7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의 교수 요원 226명이 미네스타 대학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교육원조로 서울대학교 한 곳에만 무려 1 천만 달러에 가까운 원조를 지원해 교수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 당시에 천만 달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만큼 미국이 이그 교육 원자에 대한 투자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서울대 교수 전체 인원 중 80%가 미네스타 프로젝트 혜택을 받았고 한국의 기술과 아 어,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기한 바로 이 프로그램이 바로 미네스타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반전이 오는데 60년 전 한국을 가르치신 미의대 한국을 배우러 다시 온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그 한국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의, 의대 학장이 그 서울 아산병원 원장한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부터 60년 전 우리 대학은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사들을 받아 선진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의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의료진이 서울 아산병원에 어, 생체 간 이식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나라에서 이제 가르치는 나라로 변하는 그된 거죠. 그래서 어, 이승만 대통령은 또 그. 그 미국에서 있을 때 동부의 알베리그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MIT 공대를 너무나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MIT를 목표로 인하 공과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재 양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부기인데 인하 공과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5 전쟁 중인 52년에 하와이 교민들은 하와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판 돈을 일부를 이승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는 독립운동 시기에 이승만이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 돈과 이승만그 돈을 보태서 미국의 MIT를 모방한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문과를 강조했던 그런 전통을 바꾸고 공업을 발전시켜 보려는 야심찬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하대 그 개교식에 학자에게 교기를 수여하는 이수만 대통령을 볼수 있고요. 그다에 변두리에서 개교식을 개교식을 거행하는 인하공대 첫 학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인하대가 어떠한 뜻인 지 아십니까? 이거는 보면 인천 그다음에 인천의 인자를 따고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MIT 공대를 만들자 인천에 하와이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이나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재학생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만 대통령은 군 엘리트를 비롯한 고급 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군사 원조 계획에 따라 매년 천명 이상의 장교들이 미국에 파견되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조직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 유능한 장교단과 기술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그 미국식 기획과 조직의 개념을 퍼트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조작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파견된 기술 하사관만 해도 만 명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훌륭한 숙련공으로 기할 인재들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자금을 얻어 한국군 장교들이 대거 미국에 유학에 가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통치기의 새로운 엘리트 형성이 있었던 돋보였던 것은 바로 이군 엘리트 양성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교 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여 1954년에 65만 명의 병력에 정부 예산의 40%를 사용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냈는데 그 소련과의 냉전에서 한국이 최전선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가 당연하다는 것을 떳듯이 어, 요구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어, 약소국,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었지만 절대 뭐 강대국한테 읍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한 요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들 정부 안에도 전문관료로 불리는 새로운 엘리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관청이나 은행에서 그 말단 직원으로 경험을 쌓다가 그 일본 해방 후로 일본인들의 자리에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도 미국의 단기 연수나 유학을 가서 미국식 기획 관리 제도를 배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세계 경제의 동향을 이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식에 도달할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어. 그 때문에 1959년 말기에 말에는 기 3개년 경제개혁안을 수립하기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통치하는 기간에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고 그후 시대의 엘리트를 대신할 새로운 엘리트, 미국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엘리트가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이그 간청이나 은행에서 그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정책을 했고 특히 3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 배웠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뭐 혹자는 또왜친입할 청산을 제대로 못했나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 불신들이 있는데 어,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자 교육의 기적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것이 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의 토대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왜 한국에서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냐 어? 해방 당시에도 한국 경제 수준은 아프리카 가나 수준인데 뭐 지금 가나랑 우리나라랑은 대한민국과는 뭐 천지차이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50년을 통틀어서 전세계 경제 성장률 1위를 어,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연구자들은 공통으로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인재를 길렀기에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박정희가 눈에 보이는 공장, 수출품,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승만이 길러냈기 때문이고 그 공장을 지을 사람, 수출품을 만들어야 할 사람, 고속도로를 건설할 사람들은 적어도 글자를 읽을 줄 알고 학교에서 단체 생활도 경험해보고 규율에 복종할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박정희가 공장을 지을 때 일하러 온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작업 규칙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왔다면 과연 이 나라 경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학교 교육으로 말미암아 단체 생활 개념이 없어 규율에 따르지 않았다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박정희가 끼친 공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등소합평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박정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달성한 업적은 이승만의 토대를 마련했기에 구축할 수 있었,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인재들을 지휘하여 한강의 기적을 읽었고 그 인재들은 이승만의 교육기적으로 길러졌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기간차는 이승만이 만든 내일 위를 달린 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교육의 기적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오 선생은 정신상 국가로 이승만 이 교육혁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가의 형식이 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며 국가의 정신만 망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형식은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의 정신이 저,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신채호 선생의 정신상 국가에 대한 그 논설에서 피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그만큼의 국가의 정신은 이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어, 정신이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교육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변천된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가기 전에 먼저 북한은 왜 디데이를 6월 25일로 날짜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은 전쟁이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 후에 어, 5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에서 성대한 개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50일이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역산해서 6월 25일을 전쟁 개시 디데일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참전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전쟁의, 전쟁을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충만하었다는 반전이기도 하고 또 남한 내 자익들의 동조 반란을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일에 전쟁을 종료하고 어, 할수 있었다는 걸 해서 역산을 해서 그 6.25를 전쟁의 디데이로 계실로 잡았다고 라 우리가 또 새롭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 여러분 그 6.25 전쟁이냐 아니면 6.25 동란이냐 대부분이 어, 우리가 배우면 지금의 그 세대들 그러니까 최근의 교육 세대들은 대부분이 6.25 전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지긋하게 오래되신 분들이나 6.25 참전용사분들은 대부분이 6.25 동란 아니면 6.25 사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보면 어떤 사건의 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오래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 일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6.25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데 중국의 유교원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그 어, 중국의 항미 원정은 무엇이냐면 침략군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원조한 전쟁이다 규정하고 이러한 개념은 당시 자국 참전 군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후 오랫도록 국민들에게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효과를 거둔다. 그래서 이런 자국 중심의 전쟁 개념은 참전 용사들이 적을 사살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며 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인 거죠. 그런데 유교 전쟁은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나타내고 전쟁은 그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면 그냥 유교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1 9 5 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누가 일으킨 것인 것은 어며 어떤 의전쟁전쟁는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6.25 전쟁의 명칭은 전쟁 이후에 0 0 0 0년 10,000년, 1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대결적인 그 유교 동란 명칭이 좋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1998년 6 2 전쟁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북, 불법 남침과 북한과 남한 내 자익이 합하여 자행한 엄청난 민간인 그 학살 등을 나타내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명칭에는 그 사건의 주체와 성격등이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란은 그 동족과 남한에 있던 자익 세력들이 북한의 어, 북한군과 같이 합세하여 일어난 키르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가 바로 유교 동란라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국가 교과서의 유교의 서술의 변천사를 보면 그 지칭하는 용어는 5차 교, 교정까지 그 일차 교육에서는 유교 동란 이 차는 유교 사변, 삼 차까지 유교 사변으로 얘기하다가 사 차에서 유교 남침, 그다음에 유교 오 차에서 유교 전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정부 때 유교 전쟁으로 나라의 공식 명칭으로 변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과의 관계가 대결적인 이 동란의 명칭이 좋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유교 전쟁으로 공식 명칭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교 동란에서 전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의미를 유교 동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 이제부터 전교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1 8 0 명과 알치산 추모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남녀 통일 애국 역사 추모 문화제에 이 백팔십 명을 중학생을 데리고 가서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구호도 외칩니다. 제국주의의 양키 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계래정부를 타도하자라는 그런 구호들을 어,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참여하고 어, 참자력이 함께 제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모 임실의 모중학교의 한 도덕교사가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천성대상을 안보의식의 선문조사를 하면 유교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는 어디인가라 보면 북한이 48.7% 그다음에 일본이 13.5% 미국이 13.4% 러시아 10.9% 그다음에 중국 3.4, 남한 2.0, 모름 무응답 8.1이 바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설문조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제일 큰게 미국 28.4%, 그다음에 일본이 27.7% 그다음에 북한이 24.5%, 중국이 13.0%, 그다음에 러시아 1.9%, 모름이 4.5%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어, 문제다. 2008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유교에 대한 생각은 이라는 거에서 어, 북한의 나, 불법 남침,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공식 명칭이죠. 생각인데 55.7%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이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20.5%. 그 다음에 잘 모르다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17.1%고 기타가 6.7%인데 이 유교에 대한 생각을 북한의 불법 남침이다라는 것이 55.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라는 북한, 한국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었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어,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1 4 곳이 진보 진영이고 두 곳이 보수 중도가 한 곳인데. 그러니까 어, 이거 색깔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는데 이 국토가 전부 다다 빨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정교조 어그 교육감들이. 어 이제 종교조 출신들의 교육감들이 일어나고 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전교조 교육감 시대 그 밑에 학생 600만 명이 학생들이 뭐 전원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극소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어교조의 교육을 받고 그 상태 사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그 전교조 어, 이건 전교조의 마크예요. 노인데참교육이라는그고인데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교조 형성이 가능한 이론적 배경이 향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설립 이전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그 이, 이제 대구에서 중등교원노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에 3.15 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대구에서 중등교육. 교원노조가 설립되고 올1 혁명 이후 교원노조 해산을 그 다음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결성을 검지하는,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80대 이후에 80대는 전교조의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고 그중에 가장 민중교육지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민중교육지 사건인데 민중교육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돌리다가 적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교육지 사건 담당자였던 그 당시 검사였던 그 고용주 변호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압수된 자료들을 읽어보고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관련된 피해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트, 메모들을 읽어봤다. 그것을 다 읽어보고 자신은 상당히 충을받았다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느냐 바로 4.19 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시켜야 한다고 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검사, 고용주 검사는 뭐 그냥 이게 당순한 그냥 공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9년부터 갑자기 선생들이 그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는 것을 그때부터 감지하셨다고 합니다. 자 민중교육제 말하는 삼민 이 이념은 민족 그니까 러 민족이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로 인식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독재로 인식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이 시절에 이론적으로 확립해놓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9월에 전국 교사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삼급 보장, 그다음에 국정 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 자유 주장,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한 교원 노조법은 어, 통과했지만 노트르담이 거부라고 그래서 이후 교원 노조로 설립을 어, 노조로 설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교조의 설립과 합법화 투쟁의 일기는 어, 89년부터 92년 동안 정교조 설립에 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운식 문교부 장관 때 법률적으로 교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 문교부 장관이 연풀를 놓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다감안두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제 탈퇴를 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탈퇴를 안 하고 어, 남아있던 교사들이 바로 이천 오백 명인 거죠. 근데 이들이 바로 핵심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아 93년에서 95년에 이제 문제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계속 투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국회에서도 야당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2 2 0 0명을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기에 9 6년 1 9 9년에 김대중 정권 때 99년 1월 교원의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정교조가 활동하게 되게 하는 시,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이 김대중 대통령은 참 모든 걸다 노조 정교조 노조를 설립하고 또 우리나라 그 유교 동란에 대해서도 전쟁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또 역할을 했네요 자 이게 참교육의 정교조의 그 로고 마크는 참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의 어원은 일본 교원 노조가 표방하는 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참교육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일본 교원 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의 극좌파 교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그정교어들이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저 진교육하자.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교육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참교육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민중을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어, 민중교육 그 1장 26면에 보면 학교 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 수능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 집단이라 할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그 교사들은 학생들을 미래의 노동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어야 되고 노동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이 전교조의 어, 사명인 거죠. 그래서 노동 운동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중고등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 자식인데 이들의 자본가적 그 경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만 하면 잘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다. 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경쟁인데,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그게 까무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 어, 경쟁을 하면 안 된다. 협동해야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교조 드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잘살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가르쳐버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개인의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교육은 자본주의의 경쟁원리 구조 속에 사회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돼야 한다고 라 민중교육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공교육이 자본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숙건 이대로 여기는 우리 교육의 그릇질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친정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친정교 성향의 교육감들이 인사 제도를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대남적 대남적화 혁명 노선이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의 혁명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민주화 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일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 친화적 인식 교육에서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루는 60,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족이니까 총구를 북한으로 돌리면 안 되고 어디에 돌리냐 바로 제국주의 미제국주의나 일본제국주의로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르기를 초월해서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그저 체제 이데올르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신되,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거기들은 어, 얘기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이 우리 동족이지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우려하는 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의 주 적이고 어, 우리, 우리 동, 적이지만 우리 동족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 고교생의 의식화라고 해서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 민주화 투쟁의 두 핵심 세력이며 나아가 교, 교교생은 전체 변혁 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민중교육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주의 어, 민주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 계급 사이를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의 조직 구성을 보면 의사결정기관은 전국 대의원,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약한 500여 명이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로 보면 어, 국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는 약 100명 정도의 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하는 그런 전위부대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집행위원회는 약 20, 30명 정도로 어, 사실상 정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거물거빛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기구는 보면 집으로 시도 단위로 지방 열일 개도시의 선거구와 연관시키면 되는데 시도 교육청과 대응 교습하는 어,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에는 시군구 단위로 어, 교육청과 대응 교습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분해는 어, 정교조의 근간의 조직인 학교 단위의 분해로서약 평균 한 다섯 명 정도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어떻게 보면 분해의 다섯 명이면 상당히 적을것 같지만 한 학교에 다섯 명이면 이그 이들이 다 교사들을 어, 친 정교조 성향으로 어, 교체를 하는,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조합원은 보면 1999년에 오시, 오, 5만 5천 어, 666명을 어 시작해서 2003년에 최고점을 찍는데 93,860명이 어, 됩니다. 그러면서 어, 차츰 이제 갈수록 인원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어, 그러면 이 조합원들은 한 보통 한뭐 조합비가 한월한 2~3만 원 정도 어, 내긴 하는데 솔직히 그, 그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뭐 그런 어, 뭐 집회나 아니면 모든 그런 행정들을 할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바로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에 57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01년, 03년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총 31억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그 다음에 그면서 이제 법의 노조로 된 후에 그래도 실개 교육청에서 2년간 약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교조에 또 쏟아붓는 돈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교조의 정파를 보면 어, 교육 노동 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일명 교차사라고 해서 정교조 내 최대 규모 민중민주 어, 바로 피드 계열이고요. 좌파의 강성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교육 실천연대는 참실련이라고 해서 참솔, 그러니까 민족해방, 그 다음에 NL 계열 쪽이고요. 교육과 노동 포럼의 합병을 하고 혁단을 혁단에서 참신련 우파 자, 자주 민주 통일 간, 관심 그다음에 통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정교조 내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바로 이 NL NL 계열파가 그 전교조 내에서는 우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다 좌파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또 그렇게 나누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뭐 분쟁들은 많이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인민 민주의 운동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동단결한다라고 해서 서로가 그렇게 뭉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어, 그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금성 출판사에서 어, 한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어, 이 북한에 대한 오십 년 유교 그 동란에 대해서 그뭐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표방했다. 그 다음에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등거리 외교 그걸 대응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고 위에 전통으로 삼은 하,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제를 했다. 그래서 김해성 개인 숭배로 여졌다라고뭐이 금성 출판사에서 이 북한을 비방,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교조들이 하는 일이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먹이고, 그다음에 법의 노조를 철회하라고삭발투을하고 그다음에 성과 그 교원 평가를 즉각 폐지해라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좌측 하단에 보면 그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종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정교주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987년에 정교제 전신인 전국 교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어, 대원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교제 어떻게 보면 어, 김이성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체의 그 구름막게 입고 있는 한 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 한경렬 한 목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상렬인가? 한, 한경렬인가? 하여그한 목사. 이렇게 같이 북한에 내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바로 어, 이그 교육과 관련돼서 음. 하는데 어, 국제중과 외고, 자사고를 그 혜택을 긁어들여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그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불평등 확대를 대표적인 학교 유형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조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 국제중과 외고, 자사고를 다 혜택을 어, 자사고를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없애겠다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그 기, 일명 기조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교육의 불평등을 하고 있다. 면서 이 조형 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외고랑 자사고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미 자사고는 없어지는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에게 정부에서 이어 자사고에게 특별하게 그 특별히 정기 학생 모집권을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 그의 전후기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자사고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입학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일반학교로 내내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 학교로 배정을 자동으로 배정이 받는다. 그런데 이 전기를 없애버리고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어, 전기 모집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사고에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안 되면 이미 탈락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근처 학교의 배정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로 입학 신청을 할때 신청서 난에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장 찍고 신청, 도장 찍고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그 불안하죠.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못 들어가면. 내 자식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어 자사고 신청이 어 부족해서 그래서 뭐 자사고에 입학한 미다 살 건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유자율형 사립학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놓고 보면 그나마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학교들이 그래도 양질의 교육을 학고 제공하고 있고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가 있음을로해서 행일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대부분 또 강남에 또뭐 파라군에 다 몰려서 또이 집값들이 폭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태가 또 발생이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 시도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보편화할 수 있는 지점을 추출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 교육감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이 그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과제에 보면 모든 초중 고를 혁신학교로 만들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학교라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혁신하는 학교라고. 만든 것이 혁신학교인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 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이 그 과거에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경기도의 학,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학대하게 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이 혁신학교가 최근에 이제 어, 이, 그 정치교사라는 그런 그렇도 인원고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인원고 사태에서 많은 그래서 이제 인원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에서이 정치적 논그 거서 이제 인터뷰했던 시국선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KBS 뉴스에서 그 혁신학교 토론 수업에 대해서 정교조 교사와의 학생들 친북세례 극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은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가 우리는 전기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합치면 최강의 나라, 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이 사상 주입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그 학생 수요 연합에서 이제 교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 서가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최윤호 학생과 그 학생 수요 연합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이 서울청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이그 끌려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응급실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개걸려 즉시 끌려나가는 모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서울지부에서 성명서를 말얘 얘긴 되는데 돌리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인원고가 보수단체들의 정치적 노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는 경찰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이, 이 여기에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 그냥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많이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밖으로 아예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전환한다. 그래서 어, 이 혁신학교는 자파 교육감들이 만든 학교로서 교육과정, 수업 방식 그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 수업 방식이 되다 보니까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 사항은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교원 인사 자문회의 결정을 교장이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이그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그 교직원 회의에 보면, 우리 보통 교무 회의를 하는데, 일반 학교에서 어 교사가, 아 그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이 회의를 하면, 이 혁신학교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뭐 이런 선생님들이 교직원에서 회의 참여할 때는 모든 n 분의 1의 권한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뭐 신입 교사, 6개월 된 신입 교사랑, 뭐 30년, 20년 넘은 그 교사, 교장들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자파들이 어 이야기는 하 이게 바로 그 민중집중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는 교사들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주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교장 선생님은 무엇을 하느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 자문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을 교장이 수용해 야 되는데. 교 교원 인사 자문회에는 평교사들이 만든 회의인데, 특별히 교사의 승진 발령 이런 것을 할때 교원 인사 자문회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장이나 교감이 임명할 때그 후보자들을 교원 인사 자문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결정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보자들을 순위를 만들어 보고 만들어서 그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선출해라라고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자신들의 그뭐 정교조 출신이 아니면 친정교조 성향을 띠고 있는 교사들이 어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뭐그 교사들의 어이 해방구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이것은 평교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마 소비에트적 그 발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혁신학교는 어떤 교사를 가냐면 지원하냐면 정교조 소속이나 친정교조 교사들이 대거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 골칫거리는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면 뭐 얼사 좋다 하고 무조건 막 전폭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그 교사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정교조 출신이냐 아니면 친정교조 성향을 띠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죠 이런 고도 마찬가지로 그교 학교의 대부분이 어뭐대부분 아니겠지만 그 정교조 출신들의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바로 역사 교과서 강행과 어, 그 정교조 주의가 있었다. 정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키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정책 교수 국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자고사 폐지도 적폐성산의 중요한 주제인데 어, 이명무 정부 초기부터 강제되어 숱한 문제를 낳았던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 돌아 초등학교만 중단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라 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학업 성취도 비교 불가능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를 만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책에 빠진 학교를 개혁하겠노라고 도입한 공모 교장 제도는 결국 교장 자격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교장 세력이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혁조차 굴복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 평교사가 어, 이제 연수가 차고 나이가 차고 시작하면 교장이 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 교장의 신청 될때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제도를 합니다. 그 자격증을 어떻게 따냐? 뭐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 서 통해서 이것을 자격증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모아서 그게 이제 자격증에 쌓이게 되면 이제 교장이 신청할 때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 방학 때나 뭐 평시에 이제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받아서 쌓아 놓으면 이제 내가 교장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채워서 교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김상건 그 교육부 장관이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전교사교조 교사들이 이제 교장으로 할수 있는 나이 대에 진입하게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장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취득을 안한 거죠. 왜냐하면 뭐 자신들이 교육을 안 받았거나 어, 수료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뭐그 전교조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런 교육을 안 받고 어 그래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교장이될수 있는 준비나 자격증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어뭐난 그런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난 교장을 못 가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 평소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면. 근데 이 정교조 사람들은 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그 제도를 없애 버리자. 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전교조 교장 출신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사황을 이 상황을 보면 미래에 비춰보면 보수의 교육감이 정책을 펼칠 때 일선 학교 교장과 학교가 교육감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단체로 어뭐 불복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상황이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어... 데뭐 이렇게 그 전북, 강원, 경기, 서울 등의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그외 지역에서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청소년 인권법을 상향해서 법률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청소년 입법권은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어 이제 한방에 전국적으로 어 펼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또 서울의 사례를 들는데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힘을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던 이유는 그 조례 자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 옹호간 옹호관 조례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다그래이 옹호관은 이제 한 명의 학생 인권 옹호관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이 학생들의 뭐 인권 침해가 방이 발생하면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해서 바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뭐 학생들에게 전화 통하면 바로 고발하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어, 이게 201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성추행 누명에 목숨을 버린 중학교 교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 이 송교사는 성추행 의 의미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같은 학교 재직 중인 학생 부장 그 체육 교사죠. 그 성교사가 여학생 7곱 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학교장에게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무의미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이그 경찰 수사에 딱 진입하니까 학생들이 피 학생들이 선생님은 제가 없다 조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를 토대로 내사 종결하고 보안교육청에 고지를 합니다. 근데 어, 이 부안 교육 지원청은 경찰 내에서 총교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 교원 연수원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가 있는 송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상실상, 사실상 격리 조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시, 시, 시간이 지나면 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인권센터의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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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원서를 이제 이 학생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이 인권센터 학생 인권 옹호관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그래서 지키면 그 사람을 지키면 뭐 거의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 옹호관이 체육 교사가 이제 이 송교사, 송교사한테 이 협박을 뭐 협박하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노동인권 교육은 서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가장 활발히 하고 이어지고 있다. 중3 이상 모든 학급별로 5차시 이상 참여 교육을 받아야 돼, 받을 수 있도록 강사풀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과 교육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노동 운가 운동가로 양성해서 배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가 오전에 주제적인 교과를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오후에 다양한 심미적 예술 체험 활동과 자치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이것이 바로 혁신 학교의 모습입니다. 보면 뭔가 좀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보면 공부 안 해도 되고 뭔가 체육 활동, 뭐 예술 활동,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요즘 학교에서 이 엄청나게 활동에 대해 공학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끔 계속 이제 부모들이 보면 학교를 보냈더니 뭐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전체 학교가 이 성적 저하가 이루어지니까 부모들이 이제 대학에 보내야 하니까 대학을 이어 보낼 수 있는 그 실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제도인데 1단계는 거점 국립대 10개를 연결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2%를 주고요. 그리고 2단계는 권역별 지역 중심 국립대 12개하고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독립형 사립대를 연결해서 교육복지제도, 교육비 지원 사립대에 공립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대학으로 확대하여 대학도 평준화하여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점수를 하면 뭐 대학을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려면 권위주의와 남북 대결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창의력에 왜 남북 대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사고의 지평이 딱 절반이다. 생활이 막혀 있고. 사고가 삼팔선 앞에 멈춰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공주의와 남북 대결 의식을 극복하고 긴장 완화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앞뒤가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 우리의 창의력은 고작 해야 짬짬면이거나 참 반반 치킨 수준이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나요?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가 빠지게 되는데 이 능력에 따라서가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각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데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다르고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못한다는 거죠 자이 어린아이가 있고 키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파적 교육은 우리가 우파적 교육은 뭐 계속 성장하기 어떻게 하면 성장을 잘할까 잘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파적 교육은 모든 걸 작은 아이 수준으로 만들어라 단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다평등해된다다 똑같이 뭐다 필요 없고 능력을 다 필요 없고 다 이렇게 어, 하향 평준화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자파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까지 뭐 이게 그 정교조 관련해서 그 설립과 종교의 어, 의뢰에 대해서 어,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베드로 후서 2장에 1절에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이게 이제 주체사상을교정교도들이 교, 교, 학생들에게 주입하면 이런 주체사상의 이단에 부 어, 조주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 가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서 파멸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들을 지키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진정한 교사, 교육자의 본을 배워서 우리를 모두가 진정한 교사가 되어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그 정신에 세워주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